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부산의 재개발 지역 중에서 어,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었어요. 어, 재개발이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 구역 지정 이전부터 초기에 선 진입하느라고 어, 그야말로 일명 화가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그냥 선을 그어놓고 어, 주민동의서만 걷는 그런 곳들도 어, 가격들이 막 움직이고 어, 투자자들이 몰려들어가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대부분 재개발 지역들이 어, 2000년대 거의 초반에 그때 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2008년도 IMF, 아, 그 외환위기 때, 어, 건설사에 PF대출들이 막혀가지고, 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업식 인가 후에도, 그러다가 결국, 어, 수면 아래 가만히 그냥 갇혀 있다가, 다시 이제 사업식 인가 변경 신청을 거치고, 그리고 관리 처분 변경 인가를 받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해가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양정일구역 역시도 구역 지정한 세월부터 아마 세월을 다 더하기를 해본다 하면 거의 한 1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그런 재개발 구역이에요 어,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한 곳들은 어, 좀 대표적으로 조합은 분양가가 저렴한 곳이 많죠 어, 여기는 평균 1010만원이에요. 84타입의 어, 조합은 분양가격이 어, 그렇게 이제 긴 세월 동안 거쳐오면서 조합은 분양가는 어, 이렇게 사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감정평가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재감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옛날에 쓰던 그 감정평가를 그대로 쓰고 어, 내 집을 사게 가져가고 대신 지어진 새 집을 조합원들한테는 또 싸게 주고 그게 조합은 분양가가, 어, 옛날에 그 사업식 인간하고 이렇게 한 구역들은 좀 저렴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은 보면, 어, 감정평가도 대체적으로 잘 주고, 평당 뭐 거의 뭐 천만 원씩 이렇게 준 것들도 있으니까, 어, 감정평가를 잘 주고, 대신 조합은 분양가를 높게 하고, 어,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어, 당연히 지금 뭐 조합은 분양가를 어, 높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한 곳도 일반 분양가는 최대한 높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 양정 1구역이나 이미 분양했던 뭐 레이 카운티나 뭐 이런 데처럼, 어, 뭐클라센트나 이런 데처럼, 어, 조합원 분양가가 감성가가 작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책정되는 그런 곳도 일반 분양가는 당연히 최대한도로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 양정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가 대략 한천어 전체 그 짓는 세대 수가 2,276세대인데 그 중에 조합은 세대가 대략 한천 세대 남짓이에요. 그거 빼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일반 분양이니까 대략 한천안 200세대급은 되겠죠. 일반 분양이 그러면 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뭘 2천을 했다 합시다. 근데 분양하는 세대가 1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 그렇게 있을 게 없지만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천세대급 이상이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어 조합원들한테는 그 혜택이 나름 좀 돌아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역세권이고 그 전철도 1호선 권역이고 어, 그리고 브랜드가 일단 자이, SK, 포스코 이렇게 3, 사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데, 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네임에는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어, 그걸, 어, 조합은 그 밴드에서, 어, 네이밍 이렇게 의견도 취합을 하고, 또그 시공사마다 뭐또 그 예비 브랜드를 또 제시를 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아직 확정은 된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어, 양정 1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 굉장히 재개발을 어, 리더로서 조합의 일을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어, 그런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지식을 좀 제대로 갖추고 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 어, 조합에 굉장한 이익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봅니다. 사실은 어, 막 오락가락하고 뭐 업무 파기 재개발에 대해서 어, 좀 전문적으로 파기 안돼 있고. 어 그런 구역들은 어, 임원들이 전부 원주민으로 그냥 70년세 넘으신 어르신들로만 구성이 된 이런 곳들은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어, 투자자들로 손받김이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재개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 있고 아는 지식이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조합밴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거를 수렴하고 하나의 소통창구가 되어서, 어, 조합에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잘 의견조율이 되고 이런 재개발들은, 재개발 구역들은 굉장히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서로에게 위인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는, 어,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어, 저는 양정일구역을, 뭐, 저도 조합원이기도 해서 그 내부 안에 흘러가는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던 그런 또 조합원이기도 해요. 지켜보다 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잘 되겠나? 참 이런 우려를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어, 이렇게 뭐 신축공사 기공식까지를 훌륭하게 오늘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일을 잘한다. 이 생각을 최근에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비례율도 뭐 적정 분양가 그 기준에 일단은 138.8%로 우선 감정평가서가 다 변경이 되어서 와 있고요. 어, 그리고 거기서도 최대한 또 분양가를 허거에 이제 잘 협상을 해서 그 나머지 또 이익들이 조합원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아파트를 단지를 굉장히 고급화하고 이런 그거에 어, 밴드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를 뽑은 그런 대표 조합원들과 어, 또 조합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그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의견 조율을 잘해서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허뭇하게 어, 조합원으로서는 응원도 하고 지켜봐왔던 그런 입장입니다. 어, 너무 좀 어, 신조공사 기공식 이래된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어, 올해 안에 아, 여기는 일반 분양으로 어, 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어, 1호선 권역에 또 자기가 들어가는 그런 대단지급 2276세대니까 어 여기 양정은 저기 그 연산삼 힐스테이트까지 싹 포함을 하면 거의 시청거 인근으로 해서 거의 만세대급의 양정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면서 입주 물량은 분산이 되죠. 어, 각, 그, 재개발 구역들이 여러 개가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되 입주 시기는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중에 그림이 참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루 빨리 이제 지금 신축공사 기공식을 했으니 일반 분양 청약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또 기다려봅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영상 한번 보시고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많은 조합원들 이지이 지자체 시공사 협력사 모든 계자분들의이 담겨 있습니다. 일 주택 그 힘찬 입니다 우리, 썩, 이